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지금 저는 호치민 기준 북쪽에 있는 빈증성에 위치한 국방교육센터로 가는 길입니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아는 형 중에 시기를 잘못타서 해외에 나갔다가 격리가 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9일 날짜로 베트남에 입국하여 호치민 기준 북쪽에 있는 빈증성에 위치한 국방교육센터로 이동하여 격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곳의 시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화장실이야 뭐 쪼그려싸 자세로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샤워시설이 공용으로 바가지를 벗어 해야하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건물이라 청소가 되어있지 않았고 선풍기나 에어컨도 없는데다가 특히 침대에 매트는커녕 이불도 없어서 그냥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나무틀 위에 누워서 자느라 허리가 아파 죽겠다고 하소연을 하였고 게다가 6인 1실이라네요 식사는 맛은 없지만 깔끔하게 나온다고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은 격리된 당일부터 구호품이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다음과 같이 전달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형도 저와 같이 활동하던 동호회 단톡방에 SOS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가장 필요한 이불 그리고 딱딱한 나무 때문에 허리가 아파 죽겠다고 하여 큰 매트는 제가 전달하기 힘들어 요가매트로 대체하였고 밥과 함께 먹으면 맛있는 김자반, 뜨거운 물이 공급 안된다고 하여 커피포트를 준비했죠. 그리고 안에 있으면 할 것도 없고 낙이라고는 먹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 간단한 과자, 여러 종류의 컵라면, 밥 비벼 먹을 때 맛있는 고추장, 한국인의 필수템인 김치, 비누, 아 그리고 추가로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어서 더 죽겠다는 말에 부채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토바이 탑박스에 최대한 많이 실었고요. 부피가 큰 요가매트와 이불은 저렇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호치민 시내길을 지나 중간중간 길을 확인하고자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데요. 내비에 찍힌 곳에 도착을 하니 경비가 구호품 전달은 다른 문이라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라고 하여 다시 가게 되었죠. 그렇게 달려 도착하니 구호품을 하나로 묶어서 입구 쪽에 놓으면 자기들이 격리소 안쪽 입구인 저곳까지 리어카로 전달을 한다고 하고 그곳에 두면 격리된 분들이 와서 구호품을 찾아가는 시스템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할 하루는 구호품을 전달하는 하루가 되었는데 물론 현재 이 시국에 베트남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교민이시거나 아니면 특수한 상황이라 꼭 베트남에 오셔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14일 격리를 감안하고 오셔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격리가 된저 형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빨리 이 사태가 끝나길 바라겠습니다.